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투뷰. 동브뷰 오늘은 엔진룸 클리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세제로 닦고 또 고압수로 확 뿌려서 하는 방법이 좋긴 한데 이렇게 해도 엔진에는 이상이 없는지 조금 의기심이 생길 거야. 최근에 제조돼서 판매되는 차량들의 경우에는 엔진룸의 부품들이 대부분 실링 처리가 돼서 고압수 클리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동티뷰 그래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매뉴얼에서도 물세차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 동티뷰 그럼 오늘 오늘 윤쌤과 함께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엔진 클리닝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자고 일단 한번 준비물을 볼까? 일단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있는 것들은 뚜껑이 잘 잠겨져 있는지 또 캡들은 잘 끼워져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해 사전 점검을 끝냈고 어, 2차적으로 배터리는 분리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엔진 예, 내부에는 그 각종 전기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또 심지어 에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미연에 방지할 수있기 위해서라도 어, 배터리는 번거롭고 오르더라도 좀 분리해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식으로 이제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건식 클리닝은 뭐냐면 이제 고압수나 전용 클리너로 세척하기 전에 어, 브러쉬로 쌓인 먼지를 좀 털어내고 에어건으로 이제 불어내게 되는데, 어, 전용 크리너로 본격적인 클리닝을 하게 될때좀더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려면 이렇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또 불어내는 게 어, 작업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브러쉬로 이렇게 웬만한 먼지를 다 털어내게 됩니다.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들이 꽤 많고 하기 때문에 손이 안 닿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브러쉬로 이렇게 좀 털어내고, 어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제 에어건으로도 충분히 불어내서, 그, 어 밀차적으로 건식 클리닝으로 좀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스시 클리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한동안, 안 했던 차라서 그런지 구석구석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먼지가 꽤 많이 나더라고. 구석구석 보면 남은 잎이 쌓여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된차였습요 아, 이렇게 브러쉬를 털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에어건으로 시원하게 먼지들을 불어내는 아,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다 불어내게 되고, 아, 2차적으로 클리닝 하기 편하게 작업이 되는 거지. 먼데꽤 어, 많이 나오더라고. 술이 관리가 안된 차라서. 녹도 많이 나있고, 이렇게 이제 비닐로 엔진을 커버링을 해주는데, 고압수에 의한 그 엔진의 손상이나, 부품들의 손상을 예방하기위해서 이제, 어, 엔진 주의 부품이 있는 것들을 커버해주는 거야. 아, 이제 본인 안쪽 고장면에, 아, 1차적으로 APC를 좀 뿌리고, 부서 구석 이제 때를 닦아내야 되니까, 때를 불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구석구석 빠짐없이 뿌리는게 이렇게 좋아. 난 후에 이제 젖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에 p c 를 뿌렸던 곳을 이렇게 부석 부석 좀 닦게 아 되면 됩니다 손이 미처 안 닿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홈이 있는 곳도 그렇고 이렇게 손이 안 닿는 부분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부석 부석이 있두면 나중에 이제 물을 뿌리고 나서 보면 때가 닦인 곳과 안 닦인 곳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가능하면 부석 부석 홈이 있는 곳은 손가락을 좀 집어넣어 가면지스펀지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본입 안쪽도 제대로 해 줘야 나중에 클리닝을 하고 나서 위아래가 다 달려들게 되겠죠. 어, 이따 이렇게 해서 스펀지에 다 닦아내고 어, 나왔요조합도로 이제 시원하게 쓰해서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성물처럼 수동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고압수로 정리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타월로 어, 물기 제거를 해줘야 되겠지 물기 제거하면서 미처 때가 나가지 않았던 이제 구석이 조금 있는 음, 미흡한 부분은 물기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닦아주면 웬만한 때는 다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되니까 잘 보면서 작업을 해줘야 돼. 니다 일단, 본이 끝냈고, 이제 NJ 주변에 도장면도 있으니까, 본이탈 어,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APC를 구석구석 어, 골고루 좀 뿌려주고, 이렇게 듬뿍 좀 뿌렸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때가 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부속 저 손이 어, 안 닿는 부분까지 브러시나 어, 스펀지를 이용해서 어, 부속 씻어 닦아주는 단계지 묵은 때도 있고 또 기름 때도 있고 어, 한동안 세정이 제대로 안된 차라서 좀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 요 어, 이렇게 해서 부속 부속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계속 브러시로 이렇게 한쪽 구석구석, 브러시가잘 닿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뜨던 그 칫솔 같은 걸 이용을 하면 부석부족 깊은 곳까지 좁은 곳까지 들어가서 수척을 많이 하게 합니다. 또 칫솔도 어, 이런 고법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스펀지로 아무리 어, 헐서좀 닦아주죠. 안정도 안전용 쪽에 대장님 쪽으로 스을쏙 넣고 물을 먼저 이제 뿌려서 네, 그러면은 날이 타이하고 하면. 건조가 돼서 닦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 반대쪽 붙던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브로시와솔또 이제 건지 같은 걸이용 해서 칫 때와 묵은 때, 에 p c 로 이제 불려놨던 거,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내면 때가 잘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닦아내야지.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쉽게 이제 건조 대, 건조가 되는 게 단점이 있는 반면, 이제 날이 추운 날은 이런 세제나 물들이 좀 얼어갖고 예, 작업이 좀 힘들 때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이제 한반 정도 끝낸 다음에 버스를 뿌려야 여기 아까 이제 배터리, 블루뱅 부분부기 녹이 많이 들어있었어. 그 부분도 이왕 하는 길데 제대로 세척을 하려고 그 부분을 닦아냈지. 요부분 이제 아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마무리 제대로 할게요 해서 부속하셨죠 그그 라디에이터 있는 부분인데, 펜이 좀 있고, 보기를좀 그 깔끔하게 하려고 다시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지는 게 ,ỏ j e t s i m 있는 m i ș 틀리는 조금씩 떼어내줍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물자 타올을 가지고 때가 덜 닦인 부분이나 또 물기 제거를 위해서 타올로 석고구석잘 닦아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날이 뜨겁지 않아갖고 어, LPC나 다목 세정제를 뿌렸을 때 빨리 건조가 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엔진룸 클리닝 하는데는 그렇게 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거든요. 그리고 붓고 나서 이제 엔진룸을 닫았던 비닐 커버를 벗겨내면 되는 거고, 이제 엔진룸 마지막에 엔진룸에 있는 것도 APC를 너무 많이 풀지 말고. 젖을 정도로만, 살짝 젖을 정도로만 이렇게 풀어주고, 구석구석, 손을안 닿는 분까지도 역시, 도시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줍 있습니다. 멋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자국이 닦기가 불편하고, 어, 주름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애를 먹어냈는데, 이렇게 이제 브러쉬로 살짝 닦아주기만 해도 웬만한 때는 애의 핏이 다 풀어나서 싹 닦게 되니까. 이렇게 보이실 수있는데 닦아내고, 물통을 닦아내고, 그 엔진 쪽은 물을 뿌리지 않고, 바로 젖은 타월을 이용 해서, LPC를 어, 닦아내고, 방작업을 바로 진행을 했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물기나, 식비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브레트를 어 이용해서 부석부석 부석 에어를 쏘면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공정이어가다 보니까 하늘이 좀개운한 감이 들고 기분도 촉하고상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닛하고 엔진 안쪽에 도장면, 도장면이 노출된 곳에는 이렇게 무박스로 마무리해서 한 김에 좀 광택도 살리고 방호성도 좀 키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무박스를 좀 발라줬어. 그렇습니 이제 도장면, 도장면에 이제 골고루 이제 발라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빌트에서 나온 플라스틱 고무 보호제야. 젤 타입인데, 왁스와 젤의 중간 정도? 그래서 이제 브러쉬에다가 살살 발라가지고, 플라스틱과 고무, 노출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발라줬지. 일단 뭐, 1차적으로 플라스틱과 고무를 보호해주는 기능하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그 정도 좀 광택도 살아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먼지나 오염의 방어성을 좀 키워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과 고무 호스 이런 것 같은데, 주고 발라주죠. 이 플라스틱 고무 보호제를 발라줬을때는, 내차도 한번 발라봤는데, 발랐더니 나중에 먼지가 쌓여도, 에어부로 쉬우면 에어만 싹 불어내도, 웬만큼 오염됐던 것이 그냥 깨끗하게 날아가고, 쉽게 작업이 되게 편하게 되더라고 플라스틱 고무보호제 같은 경우는 로션 타입이니까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 발라주고 그냥 마무리를 하게 되면 때가 오히려 바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보무보드에 다 발라주고 난 다음에, 마른 타올을 가지고 구석구석 발랐던 부분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닦아내면 되니다 이게 잘 닦이지 않으면 오염물이나 먼지들이 다시 붓어서 마무리가 또 잠길 수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엔진 클리닝을 하고 아까 분리해냈던 배터리를 배조리해서 다시 끼워 넣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엔진니 클리닝을 끝냈는데 이렇게 시동을 걸어보고 이상 유분을 확인해보는 게 좋겠지. 동티뷰 번거롭고 어렵게 보였지만 윤생이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좀 시간이 길 뿐이지. 이런 방법으로 클리닝을 하게 되면 안전하고 내 차도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야. 하여튼 내 차는 내 관련된다. 수고했어, 동티뷰.